500년 떡집이라고 폼 잡다가 돌아서면서. 예예. 예. 야, 우리는 500년밖에 안 됐는데, 쟤는 왜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 <웃음> <웃음> 예, 창업통TV가 전해드리는 일본 시장 얘기.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그두 번째 시간에는 야, 일본 자영업의 속사를 좀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다름 아닌. 일본의 장수 창업 얘기 인데요. 일본에는 정말 100년, 200년, 300년, 500년에 달하는 장수 가게들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만 유지를 해도 정말 대단히 오래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뭐 일본은 시장 조사하다 보면 뭐 30년, 50년은 그냥 기본이고요. 여차면 하 100년 된 이런 가게들도 참 많습니다. 특히 고령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초고령 사회가 빨리 진입한 이런 일본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이런 초고령 사회의 일본의 자영업시장 자영업 생태계, 그리고 장수 가게 비밀이 과연 어떤 건지 저와 함께 우리 일본 통신원분들과 같이 줌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장수 가게 제가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한국 자영업 시장이 사실은 단명하는 창업자가 너무나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가게를 열면 아무리 못해도 5년은 버텨야 되는데 5년은커녕 1년도 못버티고 문 닫는 가게들이 정말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코로나 시대가 주는 우리 자영업시장의 메시지가 작게 벌더라도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된다. 요즘 소확행 창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한국 창업시장에도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오래 살아남는 가치, 지속가능 경영 이런 관점에서 일본 창업시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정수 선생님 보시기에 일본 장수가게들을 장수가게 창업자들을 수시로 자주 만나는 게 일상이 아니신가요? 그렇죠. 대부분 뭐 가게들이 어딜 가도 그자들 계속 찍으면서 역사가 어려운 곳이 아주 많고요. 예예. 예. 50년 정도 됐다고 라 하는 거는 너무 뭐 흔하다. 그래서 100년, 예. 200년 예. 어, 그런 가게들도 어, 군데군데 있는 편이고요. 교토의 장수 가게. 제가 그때 기억났던 점은 아마 100년 된요 어디야 청어소밭집 제가 기억나거든요. 교토의 오래된 가게들의 분위기, 동향 이런 게 어떻습니까? 100년 정도는 그어길 가다 보면 발의 차이고요. 보통 한 300년 이상 된예예 예. 가게들, 기업들, 장인이라고 합니다. 300년이 넘은 것만 하더라도 수가 몇만 건, 만그 정도로 많아요. 300년 떡집이라고 품 잡다가 돌아서면서 예 예. 어. 야, 우리는 500년 밖에 안 됐는데, 쟤는 왜 이렇게 폼을 잡고 있냐. <웃음> 그 정도로 이 간서 지방은 상당히 많아요. 교토를 중심으로 해서 오사카도. 왜 그럼 여기 이렇게 많냐. 예, 예, 아대 상인을 손꼽을 수가 있는데, 예. 그 명맥이 지금까지 수백 년에 거쳐서 형성된 결과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그 장사꾼 학교가 설립이 된 게, 1700 예. 3년에 상인들 스스로가 그 상인학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예.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 세계를 호령했던 대기업들이. 전부 이 4대 상인 출신들입니다. 아... 아직도 예. 젓가락을 만들어도 어, 300년 이상 교토의 500년 된 우동집. 예, 예. 우동 먹을 때 고춧가루 7가지 맛 시찜이라고 하는 치찜이 것만 만드는 가게는 자성 대대로 그것만 만듭니다. 결론을 내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철학의 부재가 아닌가, 장사라고 아... 해서 예, 예. 내가 왜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 않지는 않지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할수 없이 내가 이거 한다. 예. 각으로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예예. 예. 어, 구체적인 장사의 어떤 기본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어, 그 것부터 출발하는 게창업의 준비된 자세가 아닌가. 이용기 감독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잘알것 같고요. 저는 요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한국의 자영업 시장과 일본 자영업 시장의 생태계가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요. 한국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대형마트 1호점이 노원구 창동의 이마트 창동점이 1호점이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가 500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복합 쇼핑몰이라고 해서 신세계 스타필드 1,2,3,4 지금 오픈하고 있고요. 2 0 0 0년대 들어와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고요 최근에는 이 입자를 중심으로 한 판매업 시장은 홈쇼핑 tv 홈쇼핑 시장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일본도 똑같이 전자상거래 있고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이런거 있는데 한국만큼 치열하지 않은 건지, 일본 자영업에서는 전 그런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종수 선생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예. 아, 일본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 상점가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자영업 정보가 그 상점가에 예, 예, 들어서는 한국은 어, 여기저기 주택가에도 공간만 생기면 맞아요. 어, 일본은 딱 정해진 어, 그 구역이 거의 나눠져 있다고 보게 되거든요. 예, 예. 어, 역을 주변도 한그 상점가에만 각종 자영업 접들이 예, 몰려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그 상점가의 협회라고 해서는 상점가, 그렇죠. 어, 이런 그 조직하의 관리 속에서 어각 점퍼들이 어, 영업을 하되 어, 그 상점가의 조화로움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는 그런 예, 분이 예. 상당히 강하 거거든요. 아... 상점과 지붕에 같은 곳에서 너무 지나치게 유사한 업종이 어, 비슷한 어, 위치에서 서로 경쟁을 하지 않도록 예, 조정을 하는 것도 있고 배경을 예, 예. 하는 것도 있고 또 어, 내가 장사를 갖다가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어, 업종과 어, 어, 겹치지 않도록 어, 어, 많이 이제 배려를 한다. 아 되게 중요한 시각이네요. 예, 오, 그렇기 우리... 때문에 서, 서로가 될수 있으면 경쟁을 피하고 예, 예. 그 새로운 점포로 오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살펴보고 겹치지 않는 그런 법회를 어, 열려고 준비 어, 사전조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고야 시장 조사할 때 나고야의 사카역 앞에 그 나고야 상고 나고야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테바사키였잖아요. 그래서 나고야의 테바사키 매장을 그때 찾아갔는데 나고야에는 테가, 테바사키 브랜드가 딱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야마짱, 후라이보. 우리 한국의 프랜차이즈 지금 공정에 등록된 치킨 브랜드만 500개 정도 되거든요. 한국에는. 그래서 야, 이 야마짱, 후라이보 이런 거 하나 도 오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야, 이건 그냥 테바사키는 야마짱과 후라이보의 아이템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제가 뭐 들은 것 같아요. 교토에 계시는 우리 이용기 감독님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자영업 생태계 관점에서 대기업 땅 대형 백화점, 일본에도 뭐이사 이사탄 백화점처럼 큰 백화점 유통업체, 일본의 9 0년대 다이소 같은 이런 이 대형 유통업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영역은 그대로 지켜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용기 감독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거시적으로 봐서는 이 산업화가 되면서 대형화되고 전문화되고 예, 예. 그 소상 인들이 뒷점을 밀려나고 거기에 먹히고 그 결과적으로 시장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뭐설 자리가 없잖아요. 자리가 없어요. 노력한다고 해, 해도. 예예. 예. 그런 일본 같은 경우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좀 전에 어떤 그 디테일에서 온게 아닌가. 예예예. 예, 예. 그 내가 창업을 하는데 예. 시장 조사가 우리처럼 상권이 수가 대가리 수가 얼마고 예예. 예. 이런 계산이 아니라 예예. 예. 환경을 본다는 거죠. 네, 거기에 없는 것, 예, 경쟁하지 않는, 경쟁이 <웃음> 필요한 것도있지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너질 확률이 우리보다는 좀 적지 않은가 아... 디테일대해서좀더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 맞아요. 닭튀김 하나가 무슨 뭐 500개 브랜드가 500개예요. 500개 브랜드에서 치킨 가게가 7만 개 정도 됩니다. 한국 자영업 시장은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공국 과잉 측면이 있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 많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창업을 많이 시키면 실업률을 떨어뜨릴 거다. 정권의 어젠나 창업은 고용 창출 이 시각이 있거든요. 상인학교 사대 상인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생태계가 좀 다른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거는 벼란 끝으로 다 내모는 거죠, 상인들을 그렇죠.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일본 그 사대 상인들이 그 하, 학교에서 지키는 원칙이 1 8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 사대 상인 얘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상인이 어디시라고 그렸죠 후시미 상인 후시미 후시미 후시미 그다음 네, 그다음에 오오미 오오미 그 비라 소수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던 오오미, 오오미 상인 오미 예, 상인 예예. 이 사람들의 그 철학이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 사는 어, 사람도 좋고. 예. 판매하는 나도 좋고. 예. 세상도 함께 좀 좋게 해주는. 예. 그런, 장사를 어, 해야 되나. 이런 상인정신이 대표적인 일본의 상인정신으로 회사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창업자의 이런 사명감이나 유행도 중요하지만 역발상으로 그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그다음에 직원, 사회공헌, 뭐 위험 대비, 그리고 배움의 가치 이거를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거를 전파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저는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상인들 도그 각종 세미나나 예예, 예. 포럼이나 네, 크건 작건 그 공부하는 공부방 이런 예. 마련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는 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상인들끼리 공부방. 그렇죠. 예, 네. 업종별로 다 있죠.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한 안 오는데 하면 서로를 도와줘요. 그 전문가들도 많고 어, 책도 뭐 창업책이 뭐 한... 정말 많죠. 예, 인기가 있잖아요. 예, 예. 인기 있는 강사들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것들을 불러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모습들이 여기에서 보고 놀란 점이고 또 하나는 서로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 품앗이 한다고 그럴까? 예, 예. 예. 내가 가서 먹어주면 예. 그 장사하는 사람도 우리 집에 와서 팔아주고 또 소개해주고 예, 예. 이게 겹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자유롭게 일본 그 상인들의 문화로 정착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느꼈던 점인데 이용기 감독이 말씀하셨듯이 동종 업계끼리의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작은 모임들이 많더라 그러면 지금 게스트하우스도 하시는 분들끼리 커뮤니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처럼 그 사이드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들이 예예 예. 대부분이고 예, 예. 그 예. 번호 갖고 있으면서 예 이걸 왜 하는지 의식이 분명하고요 예예 예. 어, 그리고 음. 그 대기업 예 에어비의 최고 책임자를 불러서 예.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든지 예,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혼자서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죠. 교토에 계시는 분들이 보통 정기적으로 모이시나요? 비정기적으로 모이시나요? 작은 커뮤니티 한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예, 예. 1년에 한두번 모이는 경우가 있고 예. 평소에 홋카이도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전체가 모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아니, 조직이 아니에요. 아, 조직이 아니에요? 이혼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이런 거 상황이, 아니고 예, 내가 누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예, 예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우리 한국에 상인회라는 조직이 있지만 우리나라 상인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상인회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진짜 어떤 영리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상인들에게 서로 간의 어떤 사업 경험을 사심없이 공유하는 이런 조직이 있다는 게 어 정말 좋은 그 시스템인 것 같아요. 창업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엔 그 행정적인 부분 처음에, 예, 법적인 부분, 예, 이건 일반인들이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작은 커뮤니티 내에서는 누구나 다 경험을 해봤던 거기 때문에 금방 해결이 돼요. 그렇죠. 이종선님 요즘도 골덴가이 한 번씩 골덴가이 가시나요? 대부분 장사를 오랫동안 안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 영업주제가 풀리고 나면 오랜만에 다녔어요. 아 그래이 서로 반가워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확실히 여기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술을 마시고 술을 팔고 돈을 벌이는 게 아니라 예끈끈한 어떤 정이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음, 그런 것들이 매력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하고 예. 어, 그 가게마다 음, 열성적인 팬들이 아주 많죠. 예예. 예. 에... 장수 창업이라는 개념을 보더라도 사실은 디테일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디테일.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 있으시다는 얘기거든요. 개인이 알아서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하나의 식구가 됐으니까 우리끼리 정보도 공유하면서 최소한의 선배 창업자들이 걸어왔던 그 길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걸어간다는 어떤 자영업 풍토가 조성됐다는 게 우리 한국 자영업 시장도 한번 쳐다봐야 될 그럴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용기 감독님 내가 일본에 살아보니까 나는 이런 거 같더라고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예. 가을 예,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는다. 무리하지 않는다. 예, 이익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 예. 예. 아무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수 있는데 푸마시도 그러니까 내가 팔아주고 이런 것조차도 없고 예.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예. 그런 사람하고는 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아, 자영업 사장님들끼리의 룰이 확실히 있네요. 이종수님 보시기에 자영업 시장에 대해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진 어, 그런 노포, 그 가게를 계속해서 그, 지켜나간다. 예, 예. 계속 예, 이어간다. 예. 그사람 사명감이 되게, 되게 추철해요. 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어,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구요. 예, 예. 그, 자기 이, 핏줄이 아니어도 이 가게를, 이 기업을 예. 어,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어, 마음가짐이 상당히 좀 이제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오케이. 아이고 오늘 긴 시간 동안 두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기 저 교토의 이용기 감독님 그 동경의 이종수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기 다음에도 한국의 이 척박한 자영업 시장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일본 속에서 바라보는 깨알 같은 정보, 줌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귀한 말씀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예, 일본 자영업 시장은 정말 우리하고 다른 생태계 결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게 일본 그러면 요즘 좀정체되 있다. 좀 아무래도 우리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 자영업 시장 관점에서 보면 자영업자의 행복 지수, 지속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일본 상인들의 속살이 있었다. 특히나 이런 상인들의 이런 커뮤니티, 그리고 이런 4대 상인이라고 할수 있는 상인 패러다임, 상인 학교 이런 얘기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어, 우리가 잘 모르는 일본 자영업 시장의 뒷얘기, 속살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어떤 깨알 같은 정보들을 우리 동경에 계시는 우리 이종수 소장님과 그 다음에 교토에 계시는 우리 이용기 감독님 한번 직접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하는 얘기들을 우리 창업통TV 시청자들에게 서비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